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보왕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잃어버리지 않을 10년을 위해서예요. 정말 처음에 로봇처럼 골프를 배우면 골프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초보왕 시리즈를 만들고 있으니까 꼭 믿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친구들 데리고 오기, 그리고 초보왕 끝나고 스윙 아카데미 멤버십으로 가서 정상적인 스윙 배우기. 이게 여러분들이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라이버로 절대스윙 5당에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연습을 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네 지난 시간에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이 5단계 점을 연결해 보자고 했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 어깨가 떨고 동작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왼쪽 발에다 두고 드라이버 니까 l2 할 때는 l 하고 스위치 하면 이제 공이 날아가는 그 스위치 동작에 의해서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에서 양손이 스위치는 그 동작에 의해서 쳐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자 꺾어 들어 이제 아무래도 그 아이언 같은 경우는 꺾어 들어 막 이런게 되겠지만 이건 살살 기니까 완만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딱 놓고 꺾어 들어 하고 떨고 버더 피니쉬 근데 버더 피니쉬는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초보왕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슨을 받다보면 릴리스를 해야 한다 라고 레슨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릴리스를 하는 동작에 의해서 스윙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릴리스는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동작에 의해서 되어야 돼요 가령 L2L에서는 스위치에 의해서 팔이 그냥 펴지는 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스윙 5단계에서는 떨고에 의해서 그냥 공 쳐지면서 펴지는 그러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할때 보면 저는 펴려고 하는 생각, 물론 저는 그래요. 아, 옥선생은 선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떨고에 집중하다 보면 떨구면 팔이 이렇게 펴지게 되어 있어요. 웅크리고 있다가 떨구면 딱 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볼이 맞아나가면서 방향도 만들어지고 파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깊은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들었으면 자, 여기서 꺾어들어 떨고 버터 피니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L2L에서는 내가 직접 뭔가를 막그 뭐, 비교가 안 되세요? L2L에서는 내가 진짜 뭘 하려고 해야지 200 가까스로 나갔는데 지금은 툭툭 때리는 것 같은데 200이 나가 왜? 얘가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또 내가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 가서 어깨 떨어뜨리는 힘에 따라서 거리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L2L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스윙이에요. 뭐 내가 지금 뭐 어떤 힘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바디턴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디턴일 수도 있고 뭐 바디 그냥 찍는 동작일 수도 있고 몸을 이용해서 쓰는 힘이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더 세게 나옵니다. 자, 또 백스윙 크지 않아도 꺾어 들어 옆으로 떨구는 동작. 이번에 조금 왼쪽으로 출발했는데 거리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우측으로 출발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또 아까 230 나왔는데 이제 2 43 나왔죠? 자, 또 이걸 갖다가 꺾어 들어 하고 어깨를 꽝. 이렇게 치면 쭉 떠서 그 힘에 의해서 이것도 한245나올려나 이건? 자, 3, 4, 한 30, 244. 이게좀 정타 안 났거든요. 자, 가고 또 어깨 꺾어 들어 쭉우측을 일부러 출발시켰어요. 그럼 그 떨구는 힘에 의해서 그냥 그큰힘 들이지 않고도 뭐한 245에서 250 정도를 실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백스윙 돌으면 한260 70도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뒷땅 쳐도 되고 탑볼 쳐도 되니까. 근데 이게 렇떡떨고하면 이게 딱 맞는 경우도 있어. 떨구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만약에 계속 땅이 맞으면 조금 더 들어서 땅이 안 맞게 어, 이렇게라도 들어가 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뒷땅 난다고 계속 뒷땅 나는 거 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제가 옆에 있으면 진짜 좀더 들어보세요, 낮춰보세요, 뭐 그런 걸 하겠지만 여기서 꺾어 들어 떨구는 거예요. 쭉떨었더니 그냥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샷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공을 칠때 어, 거리를 컨트롤하는 거, 방향을 컨트롤하는 거, 그 모든 컨트롤의 요소는 어깨에서 관장을 한다 다만 상급자가 되면 나중에는 이 어깨 떨구에 대한 동작 자체가 좀 불편해서 손으로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손으로 컨트롤 하는 거는 제가 태풍 스윙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어깨 떨구는 동작에 의해서 스윙이 좀 스윙답게 보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도 되고 왼쪽으로 날아가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에 꺾어 들어 떨구 떨구었더니 공이 이렇게 날아가더라 라는 거를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수직으로 떨궜더니. 그럼 또 이런 질문 나와요. 우드도 똑같나요? 똑같아요. 샌드 도 똑같나요? 똑같아요.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체를 잡았을 때어 절대 원칙이 뭐예요? 오른쪽 어깨 모서리 여기를 통과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이제 스윙 궤도에서 절대 원칙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들었으면 그냥 떨구는 거야.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또 아이고 지금 약간 뒤땅 났네. 그럼 약간 든다는 느낌으로 떨구면 정타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떨구는 걸로 플레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뭐 절대 스윙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레슨을 해보면 떨고 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해보면 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좋아요 였습니다